아..아 아, 오빠 들어와가지고 뭐 찾을 거 있나 봐? 아 오빠 인사해 수빈이 알지? 어.. 어 수빈이랑 통화하고 있었어 들었지?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남매 같지 않아? 그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없거든 그리고 너도 나같은 일 생기면 똑같이 하지 않을까? 뭐정 힘들면 나가서 살아도 되고 아, 아 잠깐만 나 이어폰으로 바꿔도 돼? 아니 별건 아니고 오빠가 찾는거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음아니야안 끊어도 돼 잠시만 아, 오랜만에 너랑 통화하는 건데 음, 좀만 기다려봐 응 음, 미안 어 음, 바꿨어 이게 좀 높게 있나봐 잘안 보여서 그래 어 괜찮아 괜찮아 신경쓰지마 아 오빠 잠깐만 잠깐만 아, 아 오빠가 나 잡고 있는데 갑자기 높게 들어올려가지고 음. 어, 뭐? 목소리? 목소리가 왜? 아니 지금 이거? 아니 나 지금 오빠가 들어서 막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아아 아, 그래서 그런 거야 야너 진짜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전혀 그런 생각 안 들거든? 야 오빠도 얘기 듣더니 웃잖아 <웃음> 아 진짜 왜 그래 오빠 아 니가 그런 말 하니까 오빠도 장난치잖아 으 <웃음> 아우 아 징그러 진짜 아너 아, 때문이잖아 장난 나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떤 장난? 그냥 밑에서 막 엉덩이 때리고 그러는데 간지럽히고 막아좀 하지 마. 너 자꾸 그럼 엄마한테 이른다. 장난 그만 치라고 빨리 찾고 나가야지. 아, 미안, 미안. 사이 좋아 보인다고? 아, 뭐, 그렇지. 옛날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. 야, 야, 수미야, 나 진짜 미안한데. 이거 좀, 어, 오빠 이거 물건 좀 찾아주고 다시 전화할게. 그래도 지 응? 아니. 아 오빠가 물건안 찾고 장난만 쳐가지고 아좀 뭐라 그래야겠어 내가 어아뭐 좋은 것도 아닌데 통화하면서긴 그렇지 끊어 어 미안 미안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오빠 오빠 전화 끊었어 근데 전화하고 있는데 그러는 게 어딨어.